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단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복숭아입니다. 아무래도 늦여름이다 보니까 복숭아들을 이제 슬슬 먹고 계실 텐데요. 저희 집은 복숭아를 매우 좋아해서 복숭아를 이제 박스채 사다 놓고 먹고 있거든요. 황도도 좋아하고 백도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향수술도 전반적으로 복숭아향을 다들 좋아하세요.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복숭아향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렛츠고! 첫 번째 복숭아향수입니다. 달리아의 피치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달리아의 피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숭아향기가 나요. 근데 이게 생가짐이 과득한 복숭아 향이 아니라 인공적인 복숭아 사탕 향이 나거든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듯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복숭아 캔디보다는 자두사탕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건 우측에 영상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가지수가좀 많거든요 두 번째 복숭아 향수입니다 데메테르의 피치와 퍼지네이블입니다 하나는 피치고 하나는 퍼지네이블인데요. 이두 가지가 데베테르의 복숭아 대표적인 향수거든요. 이두 가지의 공통점은 지속력과 확산력이 굉장히 짧고 좁습니다 진짜 아쉬운 부분인데요 향이 좋은 대신에 굉장히 짧고 좁아요 그리고 이건 코롱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이두 가지 향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피치는 인공적인 복숭아 향이 좀 나긴 하는데 그 복숭아에 자연스러운 복숭아 털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복숭아처럼 이게 약간 좀 인공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퍼지네이블은요 이런 복숭아를 다 잘라가지고 황도랑 백도가 섞인 후르츠 칵테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데메테르 향수들 다룰 때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숭아 향수입니다 4711의 화이트 피치 앤코리엔더입니다 처음에 이 향수를 복숭아라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화이트 피치 앤코리엔더인데 백도와 고수 라는 이름처럼 복숭아 향에 시원한 풀 향이 났어요 근데 저는 화이트 피치가 백도잖아요 근데 저는 백도 보다는 이 라벨링에 있는 색깔의 황도 느낌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말 시원한 풀 향이 고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막지디긴풀향막 이런 건 아니고 좀 가벼운 풀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복숭아 잎 같은 느낌은 아니라 조금 개별적인 시원한 풀향이에요 그리고 이게 황도의 시원함을 좀 가미한 정도의 풀향이라서 어떻게 느껴지면 풀향이 안 느껴지고 정말 시원한 황도 느낌을 정말 주는데요 황도를 잘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내왔는데 그게 일반 그릇이 아니라 나뭇잎으로 된 그릇 같아요 정말 시원한 나뭇잎으로 된 그릇 그래서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황도가 나뭇잎 향이랑 합쳐지면서 백도 느낌이 그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참 신기했어요 보통은 황도면 황도, 백도면 백도 아니면 황도, 백도 합쳐진 거 이런데 얘는 황도였다가 그게 플리페 향과 시원함이 합쳐지면서 백도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저한테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향수의 변화가 크지 않고 복숭아에 정말 집중한 느낌이라서 복숭아 향수에 정말 기본에 충실한 향수라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은 얘도 코롱이라서 지속력이 짧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자주 뿌려주거나 리프레쉬할 때 뿌릴 정도로 쓸만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복숭아 향수입니다 브로카드의 프로티시모 라인의 스카이 피치입니다 이 브로카드 프로티시모 라인의 스카이 피치는요 제 인생 복숭아 향수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30ml인데 이제 거의 다썩 썩하고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이렇게 다 쓰면, 바로 쓰려고 이제 대기 중이고요. 이게 러시아 향수라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 <웃음> 이렇게 예비용도 구매해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근데 이게 막 비싸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구매할 때 러시아 돈으로 한 200루블에서 800루블 사이로 샀던 것 같아요. 이게 구하는 지점마다 좀 프로모션 가격도 있고 좀 플러스된 가격도 있어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이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브로카드 프로티시모 라인을 전체 다 리뷰를 해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스카이피치는꿀 노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복숭아로 꿀에 콱 절인 향이 나요 정말 맑은 꿀에다 복숭아를 절여서 그거를 이렇게 찝어 먹을 때그 향이 나요 그래서 저는 달콤한 향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숭아 향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인생 복숭아 향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도냐 백도냐 라고 구분을 해드리자면 그 중간쯤인 느낌이에요 황도라고 말하자니 조금 가볍고 백도라고 얘기하자니 조금 무겁 그 사이쯤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이것만큼은 나중에 꼭 이벤트를 해서라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게요 이건 정말 제가 좋아하는 향수니까요 다섯 번째 복숭아 향수입니다 and b 앤 블루의 화이트 피치입니다 이름이 화이트 빛치라고 해서 저는 이 향수를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향수를 처음 뿌렸을 때 들었던 느낌 중 하나를 그냥 얘기하자면 그 뒤에 느낌은 좀 다른데 처음 뿌렸을 때 백도에다가 얼음을 가득 채운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노트에 도면 얼음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는데 지금은 조금 코가 달라져서 그런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저는 이 향수를 뿌리면 그때와는 다르게 초안한 백도 향이 나는데 음... 얼음 느낌은 예전만큼 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 코마다 정말 얼음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말 그대로 화이트 피치 백도복숭아 향도 나는데 은은하게 꽃 향기도 나요 이게 차가울 때 맡으면 정말 시원한 백도의 느낌이 나는데 이게 정말 아쉬운 거는 어, 더운 날 하면 좀 방향제? 탈취제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백도 차가운 백도 느낌이 이제 샴푸향으로 퐁퐁퐁퐁 올라와요, 나중에는. 근데 이게 그냥 샴푸 느낌은 아니고, 샴푸에도 린스, 뭐, 트리트먼트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샴푸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발랐을 때 나는 그런 복숭아 느낌이 납니다. 시원한 날에 뿌리시면, 은은하게 막 머리에서 샴푸향 막 그런, 나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매력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일의 느낌으로 생각하고 샀는데, 조금 다른 매력이라서, 저한테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나는 향푸 느낌도 좋고 복숭아 향도 좋다 그러면 이거 되게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복숭아 향수입니다 킬리안의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입니다 킬리안의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는요 음? 어, 벌써 이만큼 썼네요 저이 향수는 요 정말 말랑말랑한 백도를꽃 위에다가 이렇게 딱 얹어놓은 느낌이에요 복숭아 메인을 굉장히 잘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꽃향도 절대 튀지 않고 잘 어우러지는 그렇게 복숭아디를 굉장히 잘 받쳐줘요 둘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정말 복숭아 향도 좋고 플라워리한 것도 좋으시고 좀더 고급진 복숭아 향수를 원하시면 이 킬리안의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향수는 조금 코브로가 그렇게 클것 같지 않은 향수라서 선물하기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복숭아 향수 좋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꼭 추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셔서 다른 향수들 추천을 해주시는 것보다 좀더 빠르게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을 받고 샤바샤바를 해서 <웃음> 저살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개 추천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 두개 정도 구매를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목소리나>